일단 핵심은 요거죠. 뭐. 어. 이게 뭐냐면 지각 동사 나왔다는 거예요. 예. 우리가 흔히 이제 지각동사하면은 요거 말고도 이제 모로겠도 뭐 있고 지각 동사 어, 알고 있는데 C도 있고요. 원티도 있고 어뭐 비용도 있죠. 이게 이제 보다 쓰리이지. 그죠? 뭐듣다 하면 이제 뭐 희열이 있는 거고이 어, 리슨투도 있어요. 리슨투 나오면 미슨투 목적어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. 얘네도 있고요. 삥도 뭐,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목적어란 말이에요. 목적어. 근데 목적어가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사물이 나올 수 있다 목적어가. 이렇게 사물이 나왔을 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. 당하면 이거 원형 나올 수 없잖아요. 이거 안 되고. 그냐면 ING 더군다나 안 되죠. 현재 문제. 이게 나와요. 이게 뭘로 나왔다? 부적격 로 나왔다. 왜?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위하고 여행의 관계를 봐야 돼요. 수동 관계라는 거. 명시적으로 여기다 강점 찍어요. 수동 관계야아그 도시가 파괴되어진 곳을 지켜봐야만 했다. 집니다. 우리 두 눈앞에 있두 눈앞에 서 아주 생생한 표현이 아니에요. 눈앞에서 뭐가 펼쳐진 거예요. 도시가 폭격을 받아서 막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하냐면 지각동사나 아니면 사역동사,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사역동사, 이런 것들 뒤에 목적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는 행위를, 당한다는 얘기는 수동관계라고 얘기합니다. 수동관계. 이런 수동 관계를 형성했을 때 목적어는 PP가 나온다. 동사 e b 가 나온다.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어, 동사 어정만 나오기 아니라 PP가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. 그지? 근데 우리는 마이즈, 포즈, 듬 이렇게 돼요. 됐어? 무슨 뜻이에요? 우리의 두 눈이 감겨지게 된다는 뜻이죠. 눈 마구 짠. 왜냐면 역시 목적하고 우리가 목고데 눈이 뭘 감어, 사람은? 시도고 안 돼. 그쓸수 있다. 된다? 네. 네. 그 다음에